이거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얘는 이렇게 통사이즈 스티커예요. 이거 엄청 유용하겠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배경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째로 붙여도 되잖아요. 너무 편할 것 같아, 진짜. 허어,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쁜데, 진짜? 이런 것도? 이렇게? 오, 레몬! 뭐 이런 통짜 스티커입니다. 오, 이것도 예쁘다. 이런 거는 크라프트지 위에 붙이면 엄청 예쁠 거예요. 그냥 백색종이보다는 이런 크라프트 위에 붙이면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통 스티커가 있고 뭐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만큼 잘라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약간 아파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내가 좋아하는 꽃들 있고 그리고 이것도 통 스티커인데 보여드리면 얘는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일러스트 예쁘죠? 이런 거는 다이어리 표지 꾸밀 때도 너무 예쁘겠어요. 이 위에 뭐 이것저것 더안 붙여도 완성형으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웃음> 이거 빨리 언박싱 다 하고 다이어리에 다 붙이고 싶다 오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일러스트가 이런 사랑스러운 일러스트들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종이들. 반투명한 약간 정크 전을 꾸미기 좋은 이런 종이들.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종이 재질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덧붙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쁜데? 이런 악보. 악보도 너무 예쁘고. 오 약간 기사 종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작은 종이들. 생각보다 스티커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이런 작은 사이즈의 종이들이 여러 개 있는 게 결론적으로 다꾸하기엔 편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큰 것도 큰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뭐 이리저리 사용하기에는 작은 사이즈가 유용한 점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그림들의 빈티지한 종이들 이거는 종이 재질은 전체적으로 얇아서 레이어드하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런 빈티지한 색감의 마스킹 테이프들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 안 빠져. 너무 꽉 이렇게 돼 있나봐. 보여드리면 보이시나? 이게 그냥 단색이 아니고 약간 이런 빈티지한 얼룩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심심하지 않게 쓸수 있을 것같아 너무 딱 단색이면 레이어드할 때 저는 워낙 빈티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빈티지 마스킹 테이프는 굉장히 유용하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인데 얘는 약간 모양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일러스트들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런 두꺼운 빈티지한 마스킹 테이프들은 특히 배경으로 써도 예쁘더라고요. 저도 빈티지 마테들 중에 좀 두꺼운 애들은 배경처럼 붙여놓기도 하는데 어, 너무 귀엽다. 진짜 짱귀엽니다. 짱귀엽. 얘는 보시는 대로 모눈 마스킹 테이프고 이렇게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예요. 얘는 진짜 배경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크라프트 색상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뜯어보면 얘는 이렇게 불투명이에요. 이렇게 불투명이라서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일반 마스킹 테이프는 뒤가 좀 비치는 편이라 사용하는데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완전 종이테이프는 쓰기 편하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만년 달력입니다. 여기도 제가 만년 아이템이 있는데 만년 달력 아이템이 만년 달력 도장도 이렇게 하나 데려왔는데 만년 달력 도장은 진짜 맨날 맨날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도장은 찍어봐야지 예쁜지 안 예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남색 잉크에 찍어볼게요. 잘 나오는가? 오! 예쁘게 잘 나온다. 오, 어,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어디 뭉치거나 덜 나오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되게 잘 나오네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짱이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들인데 빈티지한 마스킹 테이프들이고 일단 이거는 빈티지 우표 모양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는 걸까? 여긴가? 하나만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짜 우표처럼 여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절취선? 이런 느낌으로. 얘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붙이실 수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거? 요런 우표 스티커고 그리고 우표 스티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요. 방금 본건 컬러였는데 이거는 흑백이에요. 흑백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뜯으면 얘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진짜 예쁘죠? 이건 진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티켓 아이템입니다. 티켓 마트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투명 종이에요. 보통 마스킹 테이프들 중에도 뭐 이런 디자인좀 있긴 있는데 약간 투명한 재질이라서 뭐랑 이렇게 덧붙이면 뒤가 비쳐서안 예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투명한 이런 종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거는 정말 짱이야. 그래서 다른 색상인데 다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총 제가 네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음 너무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자 오늘 일단은 오늘의 하울은 이렇게 끝났고 오늘 되게 많죠? 많고 그래서 좀 너저분한데 일단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 그리고 제가 여기 구매한 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